정치시정질문의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경수 위원님 나오셔서 민덕원 풀지오 엘센트로역 특별기획구역 지구단이 계획 변경의권 주민 민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엘센트로 주민들의 요구 상황을 들어주지 않느냐 계속 민원이 빗발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어떻게 설득하고 해결해나갈 것이 그 방안에 대해서. 주민 또 시행사 또 시삼자 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할 거라고 봐주다 이것이 뭐 여기에 문제만은 아니고 늘 개발할 때마다 인근 그 공동주택이라든가 주택에서의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그뭐 이건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협의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해나가면서 풀어가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 의원님이 나오셔서 내선 가구역 정비구역 해제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시기바랍니다 정비구역 해제 추진에 대한 시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찬성과 반대 그 어느 쪽에 그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양측에선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비구역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음, 이거 이제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근거들을따라주면 좋은데 이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건또 다른 규제를 갖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로인해서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여러분 장안지구 내하 개발지구 외에 타 지역 하시는 경우도 하천 유지 용수를 한 번에 다 말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이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조금 주시바라요. 우선은 뭐 이제 그 하천에 대한 이제 건천 문제, 하천 생태 문제, 친수기는 회복 문제 뭐 이런 것이 우선이 됐겠죠. 우선이 된것그 속에서 이제 주민들께서 공동주택에 입주하시는 개발 입주하는 예정대들께서 에, 여기에 물순환 방법을 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검토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67의 유영신의 제1차 정유행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를 선포합니다.